이거 뭐야! 우와! 우와. 와, 너무 신기해! 안 떨어져! 공중 구양한다! 네. 오! 안 떨어져! <웃음> 이거는 우리 몽쉘 사상 최고의 미션이야! 이야... 우와! 우와! 허? 이게 무슨 공간... 으악 어? 어? 어? 설마 점프네? 안 죽어 근데! 떨어졌잖아! 오! 다시 온다! 공간이 있다, 여기. 아, 공간이 또 있어? 네. 향자가 아유. 있다. 바로 고냥, 바로 고냥, 바로 고냥. 이 정도야, 뭐. 하지 마라. 야, 풀 막지 말라. 너 때문에 지금 나 부정탄 거 아니야, 한편아. <웃음> 뭔 소리야, 뭐, 장풍이야, 이게? 됐다. 어이, 어이! <웃음> 어? 오렌지 넥서스 키 얻었어 이거 방 하나하나마다 네. 다 얻는 건가봐 응 아. 음, 아까 저쪽에 적혀있어요 여기 아하. 다 뒤지자 여기 집 와봐 여기 뒤에 여기 다 뒤져봐 어? 야 여기 뭐 열려있다 딱 봐도 이거다 그치? 지 어? 어? 와이 아야 어머 나 쥐가 우와. 됐어 어. 찍찍? 찍찍? 야, 이렇게 해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근데? 어? 어? 이거 풀 올라갈 수 있네? 오! 어! 야 거기다! 거기 어딘가다! 와! 그래 이거 작아져도 갈수 있게 이게 다 설치되어 있는 이유가 있었던 거야! 어,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손버릇 <웃음> 저거... 아. <웃음> 와 진짜 손버릇 저거... <웃음> 포 와우 와우 와우. 와! 우 몽쉘 후원금더 들어왔어. 옐로우. 이거 한번 버튼 눌러 주고. 여기도 깼고. 그러면은 여기 음, 주방색부터 시계 방향으로. 어, 해변이다. 야! 와! 집 밖에 못 들어가지. 갇혔어, 뭔가, 공간이. 뭐 있어? 여 아무것도 없어요. 어? 야집 안으로 들어간 애들이 살아.. 어? 여기 있네? 어? 아, 잠깐만집 아, 들어갈 때마다 밖에 풍경이 바뀌는데? 집에 들어갔다 나갈 때마다 진짜 뭔가.. 다른 집에서 나오는 느낌인데? 어? 근데 저집 이상해. 이 집만 따로 떨어져 있어. 어, 아 잠깐만 책! 밀밀밀. 밀이 밀. 내가 밀, 먹는 밀. 거야 이러는데? 뭐야? 밀? 어, 아까 전에 나밀 봤었는데. 나도 밀 아까 봤는데 빵이랑 있는 거 그게 힌트일까 봐요? 찾았다. 길을 찾았다. 길. 어디, 길. 찾았다. 길 찾았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길 찾았다. 칭찬 세 개. 한 편이는 잘생겼고 근육이 멋있고 그다음에 목소리도 네. 잘 생긴 느낌이야. 오케이, 일로 와 보세요. 근데 글로 하면 안 어질 걸? 어? 그 왜? 다른 2층 집으로, 다른 2층 집으로 올라가야 돼. 그그 그 집으로 와도 될걸요? 저집 다시 올라가봐. 아 네. 우리가 나온 이 집에서 네, 다시 네. 올라가면 네. 네. 아오 네. 왔어. 여기에 밀. 어? 밀 어? 힌트가 이 길이었네. 아아 아, 우와 우와 대박. 어 어? 이런 대로 이쪽으로? 하나? 아 와. 이쪽으로. 우와 공간이 그냥 우와. 우와. 우와 뻥 뚫려 있네. 어 이거 책 읽어야 되나 여기도? 라마 라마 드라마 칼라마. 아뭔 소리야 이게? <웃음> 어 올라가자 한 편. 오케이 여기 길 있다. 뭔가 있다. 어 <웃음> 아쿠아리움. 이거 아쿠아리움 안에 들어가는 건가? 어문 이거 어 약간 달라. 이거 열어 가지고. 어 이거 수영으로 갈수 있잖아. 어 아. 와. <웃음> 그럼 여기 어 공간 다른데? 야이 공간이 달라 이쪽이 랑 이쪽이랑 야 이거 막 돌아다니다가 우리끼리도 이거 다 헤어지겠는데? 왼쪽으로 와봐 거기서 어 뭔가 있다 여기 어. 이거 이문 여기인가? 우와 우와 찾았다 찾았다 올라가는 거 맞나 이거 맞나? 어 어디지?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왔 거의 다왔 나간다 이제 잠깐만, 캐빈님 들어와봐요. 거의 다 왔어.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응, 탈출이즈. 봐봐, 봐봐. 꼼짝없이 탈출이즈. <웃음> 제작자 울고 있지? 끝났죠? 하지만 여기서 뒤로 샥. 아니네. 돌아왔죠? 그러면 저거는. 안돼. 우와, 이게 뭐야? 왜? 이 틈새로 보이는 이거 뭐야? 야, 저거 뭐야? 와. <웃음> 어, 여기 뭐 있다. 여기 어. 있네. 아, 돌아오면 오. 이거 있어. 와, 와. 찾았다. 찾았어. 오 아, 여기다. 아까 우리가 잠깐 봤. <웃음> 이거 그거 아니야? 그렇구나. 인터스텔라 아니야, 인터스텔라? 와! 스테이! 스테이! 스테이! 어, 이제 누가, <웃음> 여기서여기다응 거기 그 다음에 오케이? 사다리 오케이 사다리 역시 내가 괜히 한편 일을 영입한 게 아니야 내가 <웃음> 한국의 똥겜 마스터라고 해서 영입한 거거든 어? 그럼 나는 뭘로 영입했어? 너는 한때 상큼함 그럼 나는? <웃음> 너는 정수리 구수함 저길로 가는 거야? 야 이거 왜 이렇게 높아? 와 진짜 높다 근데 그래도 연비 누나가 하는 거 보니까 음. 할 만한 점프맵 나 떨어졌는데. 어, 너 이리로 와. 어디야? 어디야? 아! <웃음> <웃음> 제가 보냈습니다요. 아미아너 진짜 떨어지기만 해봐, 아주 그냥. <웃음> 응, 끝났죠? <웃음> 오여긴가 봐. 하나 둘셋 하면 와. 떨어지자. 오케이 하나 네. 둘 셋. 넣었다. 와우! 야이런 미스터리. 어 이거 그냥 있잖아 뭐가? 2명 미 가. 아, 명명 미로. 투명 미로. 투명아 투명 위에. 위에 로2 있다. 있다. 위에 길미 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나라라라라라라라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기서> <웃음> 여기서 점프? 오오씨야 어... 저기 어떻게 지나갔어 아까? 야, 밀지마 밀지마 밀지마 그렇지 거기서 살짝 아 그렇게 갈아타는데가 있구나 네아 어, 역시 똥킷 마스터 똥킷 마스터 그래 이건 한편이가 해오자 어어? 투디 어? 뭐야? 어? 저 뭐야 투디 이 공간 워킹 뭐야? 뭐야? 아저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 <웃음> <에어버킹 뭐야? 웃음> <웃음> 먹은 다음에 그 뒤에 음. 버튼 눌러 빨리 오케이 빨리 명령손데 플리즈 부탁 공손하게 더 플리즈 <웃음> 맞다. 하나 더 해야 돼 여기 뭐 돼? 이거 오. 안 했잖아 어? 그러네? 이건 여기는 미로다 그냥 길이야 이거 어? 얘들아 이쪽으로 와 와우 어? 내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 작아지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 너무 지나치게 작아진 것 같은데 쓸데없어. <웃음> 이쪽으로 가면은 또 미로가 있어. 이 정도도 갈수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 오른 손을 믿는 거야. 오케이. 뭐 오른 손에서 레버 찾았어. 아까 우리가 레버를 당겨서 이게 다쳐버린 건가? 아 내가 한번 당겨볼게. 가서. 오케이. 지금이요. 아니야. 어? 아니요. 안 돼. 어? 오, 조그만이. 아 잠깐만, 더 커져? <웃음> 아 여기가 올라가지네. 음 여기 레버가 있네. 여기봐아 <웃음> 그렇지 우리 땅딸부 여기서 이리로 와봐. 아 거기 길이 다르다 뭔가. 아야 일단 음, 무조건 와. 들어가 봐야 되네 이 맵은. 와 이리로 가는 거다. 그렇지. 그럼 여기가 나와. 그렇지. 여기서. 어? 뒤로 돌아 그렇지 뒤로 들어가. 돌면 음... 다시 들어가 그렇지~~ 오! 와우 대박 야 그러면 다 모았다 오! 오! 바뀐다 뭔가 큰거 온다 오원투스인가? 게... 온다! 오! 오! 사라졌어 오! 깨진다 깨져 공간이! 오! 야! 읽어보자 궁극적인 컨테인먼트를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이 노트북을 찾았다면은 나는 이제 유물로서 존재한다고? 뭐야 나는 신이 되었다 모든 차원을 관장한다 뭐야 이거 나는 내 상상대로 세상을 만들거야 이러는데 갑자기?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게 참 놀랐구만 이러면서 너네가 알고 있는 걸 그대로 둘 수가 없다는데, 그리고 요거 봐봐. 이거 요거 차원이 계속 되게 많아. 헉! 야, 이러니까 지금 우와, 우와, 으악! 이거 눌러볼까? 열릴 것 같은데, 그렇지? 상자 있다. 가위, 글라스 커터, 부술 수 있는 거, 빨간색 생율이래. 어, 쟤를 없애야 된다. 막 신호다. 아, 여기 내려가서... 어, 이그 가운데를 <웃음> 파괴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야. 와우 그... 그... 응. 아까 그 터진데서요 응. 그 땡큐풀플 g 이라고전 떴거든요? <웃음> 우리 신 죽이고 <웃음> 끝난거야? 나 신을 죽인 남자야 그것도 가위기로 말이지 신을 자 <웃음> 그것도 탱킹가위로 지그재그로 잘라버렸다고 이젠 우리 몽쉘이 신이다 일루미나티 아 일단 운영 자금은 2만원에서 시작하지